얘가 죽어야지 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이제 막았잖아 아 이제 막았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막았는데 여기서부터를 못 잡네 이 속대를 쓰십니1103 어차피 억수못이요 <목소리> 실화냐! 골드린 없는 골드린덱 실화냐! <목소리> 아! 골드린 없는 골드린덱 뭐냐고 이거! 아리본 데어랑 앵무 황금인데! 아 짜증나 홍철없는 홍철팀 뽀냐고 이거 아 진짜 아 아니 이게 어떻게 아니 이거 홍철없는 홍철팀 진짜 이거 오빠마야 너는 왜이런 이러, 이걸 이러고 있니? 이러면 집밖에 터트릴 게 없어서 오히려 좋아. 여기를 걸거야. 언제쯤! 언제쯤 그냥! 씨. 얘 방금 죽은 거 아니야? 죽는 스탯이었는데 갑자기 살아나면서 다시 쳤는데 이거 어떻게 돼? 이거... 얘 죽은 거 아니었어요? 봤지? 봤지? 죽은 거였지? 그지 봤지? 나만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? 통합체를 여기 합쳐야 돼 아, 아, 씨!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 뭐야 이거? <웃음> 아니, 아 잠깐만, 아 뭐냐 이게? 아 잠깐 재접이 안돼. 아 잠깐만. 아니야 살살것 같은데? 아 근데 이미 쎈데? 아 진짜 미X 게임이야 이거. <웃음> 아 이딴 게임이 어딨어? 아니. 하 <웃음> 아, 개열받.